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규 게임 알아보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게임은 5월 13일 나올 킹덤 전쟁의 불씨입니다 지난 여러 영상들을 만들면서 느꼈던 건 바로 거래소가 있냐는 건데요 이번 게임은 거래소? 당연히 있습니다 무려 자율경제라서 유저가 원하는 가격에 템을 팔고 살수 있죠 이 게임은 신생 게임사의 파워게임즈에서 내놓는 첫 작품입니다 작년 1월부터 33명의 개발자가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 중에 DK 온라인 세븐라이츠의 엔진을 개발한 인력과 함께 자체 엔진 개발을 했다는 점이 특이했었는데요 현재 공개된 인게임 영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광고 영상에 쓰인 그래픽을 보면 인게임도 나름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게임의 특징은 음, 어... 이때까지 나온 MMORPG에 있는 거다 때려박은 느낌인데요 광화, 변신, 펫, 룬, PVP 있을 건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는 총, 투구, 셔츠, 갑옷, 부츠, 장갑, 망토, 보조복이, 목걸이, 벨트, 귀걸이, 반지, 팔찌, 변신,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강화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무기방어구는 최대 15등급 장신구는 9등급으로 강화가 가능하며 안전 강화 구간도 존재합니다 장신구는 없어 보이네요 당연히 안전 강화 이유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 실패 시는 등급이 떨어지거나 파괴된다고 적혀 있군요 파괴와 비파괴가 랜덤인걸 봐선 여기 주문서 부분이 왠지 파괴 보호 주문서 이런거 나올 것 같죠 다음은 변신입니다 네 리니지네요. 당연히 뽑기, 퀘스트, 이벤트로 획득이 가능하며 컬렉션도 존재합니다 즐겨찾기라고 해서 자주 쓰는 변신 목록만 이렇게 모아서 빠르게 변신도 가능하도록 편의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합성도 있습니다 같은 등급만 된다고 적혀있네요 합성으로 얻은 변신 카드는 확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교체에 다이아가 들어가네요 1200개, V4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자, 변신 봤으면 펫도 봐야겠죠? 소환 시에 펫의 능력치를 봤고요 이것도 컬렉션이 있습니다 변신과 같이 즐겨찾기 기능도 있고요 합성도 가능합니다 이건 V4랑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룬 시스템인데 자세하게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패시브처럼 항상 적용되는 거겠죠 분명 룬에도 등급이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컬렉션 다음으로 핵심 전투력이 될것 같네요 도감도 있는데 랩이 15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V4처럼 도감시 아이템은 사라지게 되네요 거래소의 화면인데 UI가 아주 익숙해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3%밖에 먹지 않아서 굉장히 다이아 보기엔 좋 아, 일단은 느낌상으로는 리니지 짝퉁 게임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금 정책이 싸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가격대는 싸지만 리니지 V4 같은 MMORPG를 할수 있다면 시킨가 나올 겁니다. 다음 영상은 하나둘 공개되는 캐릭터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